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스니키친 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두번째 초간단 파스타 레시피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애호박과 고추를 넣어서 담백하면서도 살짝 매콤함 아주 깨끗한 맛에 감칠맛이 살짝 도는 정말 은은한 매력이 있는 파스타 인데요 전혀 느끼한 맛이 없는 깔끔한 맛이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파스타 중에 하나예요 만들기도 너무너무 쉬운데요 그럼 바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재료는 파스타와 마늘, 호박 반개, 고추는 반개가 있으시면 됩니다 올리브오일, 액젓, 통후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를 준비해 주시면 더 풍미있게 파스타를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럼 재료 준비는 끝났고요 바로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스타면을 삶아 주겠습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서 바닷물처럼 짜다 할 정도의 소금량을 넣어 주었어요. 파스타는 포장에 있는 익히는 시간에 마이너스 1, 2분 정도를 빼서 그 시간으로 익혀 주는 편이에요. 알단테의 식감으로 먹고 싶기 때문이고요 그럼 면이 익는 동안 재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늘을 잘게 다져줍니다 이 마늘은 올리브오일과 함께 마늘향을 내어줄 거고요 그리고 애호박은 반개 썰어줍니다 저는 이 파스타를 만들 때 호박은 많이 면은 적게 해서 먹는 편이에요 또 여기서 호박은 아주 얇게 써는게 포인트인데요 호박이 얇으면 면에 착 달라붙거든요 또 호박이 따뜻하게 푹 익었을 때 살짝 단맛도 올라오면서 식감이 보드라워서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또 다이어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호박은 많이, 면은 적게 해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고추를 반개 준비해 줍니다 고추는 반으로 가른 다음 씨를 제거해 주시고 잘게 잘라주세요 여기서 고추는 홍고추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애호박이 초록색이라 빨간 고추가 매콤함도 잡아주지만 애호박 파스타의 포인트가 돼서 정말 비주얼적으로 색감을 확 올려줘서 맛있어 보이는 그런 역할에 저는 홍고추를 항상 사용하는 편이에요. 간단한 요리지만 또 생기 있어 보이면 훨씬 맛있어 보이잖아요. 네, 재료 준비는 벌써 끝났어요. 이제 요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팬에 올리브유를 넉넉하게 둘러줍니다 바로 다져놓은 마늘을 넣고 마늘이 노릇해질 때까지 마늘향을 내어줍니다 이제 마늘이 노릇하게 익혀질 때쯤에 호박을 넣고 호박이 반투명해지도록 잘 익혀주다가요, 홍고추를 넣어서 매운 향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액젓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감칠맛이 살아나는데요. 저는 오늘 파스타 향이 많아서 액젓을 한 스푼 조금 넘게 넣어주었는데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조절하셔서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면을 삶을 때 소금을 넣었기 때문에 면에도 간이 배어있거든요. 그 면의 맛과 이 액젓 맛이 합쳐져서 더 짠맛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액젓을 넣었을 땐 정말 잘 조절해서 넣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면수 한국자를 넣어주셔서 모든 재료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잘 섞어줍니다. 이때 소스가 생기면서 이 소스가 면에 착 달라붙으면서 코팅이 돼요. 이 모든 재료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촉촉하게 파스타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후추도 조금 뿌려주고요. 오늘의 초간단 애호박 파스타가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파스타 요리도 레시피가 너무나도 간단하죠. 정말 집에 있는 재료로 특히나 냉장고 털기 하실 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간단 요리인데요. 제가 사실 냉장고 정리하다가 항상 호박이 반개 정도 남아 있는 걸 보고 파스타로 후다닥 만들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정말 자주 만들어 먹고 있는 메뉴 중 하나인 파스타가 되었어요. 특히 이 호박이 따뜻하게 익혀진 그 맛이 정말 부드러운 식감에 이 파스타 덕분에 제가 호박이 굉장히 좋아진 그런 또 메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 냉장고에 지금 호박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웃음> 없으시면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호박 값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애호박이 아닌 주키니 호박이 조금 저렴하더라고요그 호박으로 만드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이 파스타는 은은한 맛이라 정말 많이 드셔도 속도 편안해지는 그런 건강한 파스타예요 그럼 오늘도 심플하지만 근사한 한끼,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